자, 우리 이전 시간에 css를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서 속성이라고 하는 html의 문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예, 좀더 음, 효율적인 방법을 좀 살펴볼 겁니다 바로 선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그럼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에서 보니까 여기 있는 이 JavaScript라는 저 태그에 대해서 뭔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럼 JavaScript라고 되어 있는 거를 진하게 표시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여기 있는 이 JavaScript는 어떤 특정한 태그로 감싸져 있지 않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태그로 감싸면 되겠죠 h1 뭐 이런 식으로 reload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JavaScript는 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땜빵식으로 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럼 우리한테 뭐 어떤 고민이 되냐면 아 나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css로 꾸며주고 싶은데 얘를 꾸며주려고 하니까 쟤를 감쌀 수 있는 어떠한 기능도 어떠한 의미도 없는 태그가 필요하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. 자 그럼 여기다가 div라고 하는 것이 하는 태그를 감싸보면 div라고 하는 태그는 어 한 의미도 기능도 없습니다 다만 CSS를 통해서 또는 JavaScript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제어하고 싶을 때 그것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무색무취의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로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div라는 태그는 이 h2나 h1 태그처럼 화면 전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태그예요 그러면 줄바꿈이 되지 않는, 무생 무취의 태그가 또 필요한데 그게 바로 span이라는 태그입니다 div와 span은 똑같은 용도인데 전체를 쓰냐, 전체를 쓰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자, 그럼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정보를 태그로 감쌌으니까 이제 제어할 수 있게 됐어요 자, 스타일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금이 생각해 보니까 제를 진하게 표시하고 싶어요. 그럼 여러분이 검색해 보세요. CSS 텍스트 음, 진하게가 영어로 볼드 이렇게 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. 폰트의 무게 weight를 볼드로 한다라고 하고 리로드해 보시면 짜잔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.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,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검색해서 이것들을 이렇게, 어, replace all을 시켜주면, 아이고. 안 되죠? <웃음> 자,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고, 여기도 바꿔주고, 여기도 바꿔주고, 여기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. 자 글이 있고 리로드를 해볼게요. 음, 이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강조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또 문제가 있어요. 자, 여러분 코딩을 공부하실 때는 어떤 개념을 배울 때 반드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여기는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텍스트가 네 예, 개가 아니라 다섯 개가 아니라 1억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흩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폰트에 어, 밑줄도 치고 싶다 예. 또는 뭐 글씨 색깔을 조금 더 키우고 싶다 자,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다면 이렇게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요? 안 쉽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SS에는 아주 환상적인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, 제가 이 웹페이지에서 음, 헤드 태그를 만들고 꼭 헤드 태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, style이라고 하는 html 코드를 이렇게 썼습니다. style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스크립트 태그처럼 웹 브라우저에게 여기 커서가 껌뻑거리고 있는 스타일로 감싸져 있는 텍스트가 css다. 라는 것을 웹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구분자입니다. 자,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웹 페이지 안에 있는 이 예,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, 자,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디터의 기능으로 한 번에 바꿀 거예요. 여러분은 수동으로 하나씩 바꾸십시오. 자, 클래스를 js라고 했어요 제가 뭐 했는지 아시겠어요? 그리고 이제 웹브라우저에게 나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클래스 값이 js인 모든 태그에 대해서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js 그리고 폰트 웨이트 볼드 이렇게 그리고 해볼까요? 안 되죠 왜냐? 여러분이 이렇게 js라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태그의 이름이 js 인 태그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클래스 값이 js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기로 약속되어 있냐면 점을 찍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이 웹페이지에 있는 클래스 값이 JS인 모든 태그의 폰트 컬러를 볼드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예, 1억 번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폰트의 컬러를 붉은색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1억 개의 자바스크립트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어, 정말 마법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? 바로 이것이 CSS입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, CSS가 웹페이지에 포함되는 방법 HTML과 조우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스타일이라는 속성, 또 하나는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선택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태그를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